계산기가 우리의 암산 능력을 집단적으로 망가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UCL의 연구팀은 10살, 11살 아동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TV, 인터넷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야외 자연 캠프장에서 5일간 지내게 했습니다. 아동은 캠프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사진과 영상에서 사람들의 표현한 감정을 알아맞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스크린이 없는 생활을 겨우 5일간 했을 뿐인데도 표정, 몸짓, 언어, 제스처 등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단서들을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사진과 영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느낌을 더잘 구분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면대면 의사소통만큼 비언어적인 정서 단서를 풍부하게 배울 수 없다 UCLA 연구팀 책임자 얄다울스는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자녀를 스크린 없는 학교에 보내려고 가장 노력하는 부모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가정에서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빌게치는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으며 14세가 되어서도 스크린 타임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임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도롭트 학교처럼 스크린에 대한 노출이 없고 실제 경험 중심의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이제는 흔히 볼수 있는 일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폰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려는 충동에 저항하려는 큰 결단력과 의지력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는 디지털 기기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에 주의를 빼앗긴 부모의 10대 자녀일수록 부모의 온기를 덜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파트너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각자 자기 휴대전화에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업무상 통화 도중에 트위터 확인한 적이 있었는지, 룸메이터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헤드폰을 쓰고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휴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당신이 드린 그 모든 시간과 노력 사실 그 시간은 당신이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연결을 구축해 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고립돼 가고 있었습니다 고립의 시대 저자 놀이다 히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상대다. 오늘날 우리는 옆에 사람을 두고 노골적으로 휴대전화와 바람을 피우며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부정을 다같이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으며 함께 있지만 혼자다. 서로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데요. 점점 얼굴을 보며 말을 하기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피하게 되고 고립된 상태로 외로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흔히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청년들은 고립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고 차라리 덜 외로운 감옥행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감염보다 외로움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의 시민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집단은 가장 젊은 층입니다. 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면대면 상호작용을 훨씬 더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정신 건강상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신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연구결과 외로움은 운동을 전해하지 않은 것보다 더 우리 몸에 해를 끼쳤고 알코올 의존증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는 두 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 빗씩 피우는 만큼이나 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는 누구일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항상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성공한 그 사람이 나일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누군가가 나일까요? 내 친구들이 가짜나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셜미디어 인생을 신중하게 큐레이션하면 할수록 프로필 뒤에 가려진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위험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이것은 고립감이고 단절감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똑똑하고 예술적인 17살 태사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아바타처럼 사는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바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시장조사 기업 커스터드가 영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겨우 18%만이 페이스북 프로필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필사적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도온 세상이 영국 무대라 하지 않았는가 특히 10대는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주 연기를 멈추고 사생활 속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인생의 매 순간이 잠재적 인생사신이 이 연기를 대체 언제 멈출까? 마지막으로 셀카 사진을 찍을 때를 떠올려 보자 당신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당신의 눈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팔로워의 눈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보려 했는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당신이긴 했는가?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 섬처럼 고립되고 흩어지는 의미의 나노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고립감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시작은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점차 쌓이면 나중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비스킷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한쪽에 치워두고 파트너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단체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거나 다소 벅차더라도 새로운 모임에 해보자. 연대, 연결, 유대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할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기,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소외받고 있지 않은지 살피며 내 말을 하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